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커치입니다 자 이번주 그렇게 성적이 좋은 한주는 아닌데 제가 한 마이너스 3% 정도 했어요 이번주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인데 보시면은 뭐유로 달러 캐나다 달러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고 있다가 이제 어 제가 스탑을 어 브레이크 입로 옮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분을 스탑 맞은 거볼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골드 같은 경우에도 현실인 65에서 매도 들어갔다가 잠깐 수익 들어가더니 다시 강한 상승 추세 따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스탑을 또 맞았고, 어제 이번 주도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었는데 뭐 마이너스 3야 그렇게 뭐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주가 가장 배가 아픈 한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자, 2월 27일 날 제가 업로드 한 영상인데요. 도지 코인. 아, 이도지 코인이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0.3 정도에 제가 매수를 해 가지고 제가 만 달러 약 제가 1000만원어치 정도를 샀는데 이게 아, 저 같은 경우는 0.5에서 60 정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배가 아픈 상황입니다 제가 왜 배가 아프냐 자 도지코인 가격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이 미쳤습니다 제가 0.03 어디 봅시다 0.03 0.03에서 샀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은 0.055 정도 되고요 0 5 5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에요 그쵸 이거는 이것도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좋은 수익인데 자 이거를 내가 0 3에서부터아 0.03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은 최고점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1440% 말해 됩니까 이게 만불 가지고 있었으면은 와 1억입니다. 1억, 1억이 넘어요. 1억이. 1억 하고 4천만 원, 1억 4천. 지금 뭐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올라간다 해도 1억이. 1억 그래도 아! 이러니 배가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? 지금 4%가 지금 눈에 들어오니 아니에요. 100억이 지금 아니, 100억이래. 1억이 지금 내 눈앞에서 약간 사라진 기분이랄까? 뭐, 자, 정말 코인의 세계는 잘알 수가 없는 게. 아, 이게 약간 그 GM이 게임스타. 지금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게임스탑이 한동안 이제 그렇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레딧에서 이제 포킹하는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도지코인도 이제 코인 자체가 미미잖아요 미미 밈 그렇죠? 장난으로 만들어준 게 이제 도지코인인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어, 계속해서 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도 했고 그 다음에 마크큐반 마크큐반도 도지코인을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도 이제 샀다. 자기 비즈니스가 뭐 도지코인을 갖는다. 이러한 이제 연예인들, 뭐 대물들이 도지코인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빵빵빵 터져버리네요. 미친듯이 올라갔죠. 그래서 이제 아 정말 배가 아프죠.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? 뭐어 내가 뭐 다시 뭐 딱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뭐 당장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자, 이게 도지코인이 봅시다. 도지코인이 지금 0.32로, 어, 이제 더 이상 가장 싼 코인이 아니에요. 코인베이스에서. 자,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NYSE에 이제 상장을 한 이제 우리가 크토를 살수 있고 팔수 있고 그런 이제 익스체인지 어, 플랫폼인데, 도지코인이 어,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살수 있던 코인 중에 가장 싼 코인이었어요.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, 어, 도지코인이 가장 싼 코인이 아니에요. 지금 가격이 보시다시피 0.32 어, 0.32 보다 싼 코인 한번 찾아볼까요? 코인베이스 우리가 살수 있는 어 보면 은 0.63 어디 보자 0.43 더 높지 않은 거죠? 아 0.20 앵커가 20전 그쵸? 자 보시면은 앵커가 2 0전이에 20전 우리가 그, 도지 코인이 가장 쌌었는데, 이제는 앵커가 가장 싸잖아요. 앵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인인데다가, 지금 현재 가장 싼 코인으로서, 어, 다음 이제 펌핑이 될 것이 아마 앵커가 되지 않을까. 생각해보면은,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 은다 비싼 것들이죠. 그렇죠? 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중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당연히 싼 것들이겠죠. 그렇죠? 여기 뭐, 스텔라 루멘스, 이런 거, 엑셀렘, 이런 것들. 자, 앵커 같은 경우는 저도 꽤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다음 펌핑이 될 것은 후인베이스에서 가장 싼 앵커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만약에 앵커가 뭐 25점, 30점만 되어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요사태를 따지면은. 그렇기 때문에 이싼 거, 어, 앵커를 구매를 하시는 게 이번에는 어떨까. 제가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앵커, 그리고 만화. 디센트럴랜드 라고 이제 만화 보시면 은 디센트럴랜드 만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RT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지금 이것들이 네개다 어, 합쳐 가지고 아직 상당히 좋은 10% 이상의 수익을 지금 어, 벌써 뭐 일주일 만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, 어, 포렉스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당연히 주말 장에식도로 꾸준히 움직여주는 코인.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액티브하게 계속해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이 이런 것들, 싼 것들 있잖아요. 저뭐 그렇죠? 이거 해봐야 뭐 이불입니다. 이불 이런 것들을 좀 사주셔가지고 존버. 존버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. 도지코인 보세요. 무조건 존버 했으면은 저 지금 1억 벌었습니다. 1억 존버 했었으면 바보인 거죠. 그래서 이번에도 배웁니다. 뭐 저번에 뭐 비트코인도 존부했었으면은 진짜 2만 불대에서 누가 뭐 2만 불대에서 사냐 미친 거 아니냐 2만 불대서 에 사는 사람들 그쵸 생각해 보면은 한동안 2만 불 이거 찍은 다음에 엄청 떨어졌다가 막 장난이게 막 2만 불찍 이거 고점 찍고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 아무도 모르는 거 솔직히 코인 장은 그러기 때문에 코인 장은 제 생각에는 그냥 사고 묻혀두세요 주식 하듯이 묻혀두세요. 저도 이제 테슬라 뭐 14개, 15개 가지고 있는 거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10년, 15년, 20년 볼 건데 코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상당하고 움직임 자체가 아주 확정확정하기 때문에 GRT, BAT, MANA, a n c o 보세요.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? MANA도 그렇고 이런 것들 꼭 사셔가지고 소장하시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요즘 그래서 코인장이 현재 지금 불타가지고 아주 뭐 오라고 탄도 버튼만 누르면 은 수익을 벌수 있는 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남는 도 있으시면 은 이런 코인들 싼 코인들 사셔가지고 좋은 수익만 많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앵커 앵커 두번 사세요. 두번 아시겠죠?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고맙습니다.